제곱근 사는 어떤 거예요? 아, 제곱근 사? 제곱근 사요? 네. 제곱근 네. 제곱근 사는 음수하고 양수만 올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오아 그렇군요. 아. 네. 네. 아, 그렇군요. 경리 너무 잘했어요. 퍼펙트.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영소 구독자 여러분.